가끔 이티제의 언행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혹시 이티제가 대충 둘러대고 딴짓하지 않는지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 티제는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뻔하게 티나기 때문입니다. 사실을 얘기할 때 너무 당연하게 말하기 때문에 반대로 거짓을 얘기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둥둥이 흔들리거나 물이 빨개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티제는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면 입장 난처해지는 걸 알고 있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잘 못하는 걸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 사실을 말하는 편입니다. Oh, n o o l e doshi, chung, haju, shi, y a s a g a m s u b h a p n a t o dug, dan. Je, yeung, san, yul, tong, ha, istj, wa, yu, i, hon, in, shin, go, ha, shi, g l b 1 h e h d nader. Istj, world, membership, a, g r ee, ha, shi, mayan. Secret, yeung, san. Bon, in, dung, fan, yeung, san. b Vlog, ASMR, d u n Total, nega, ji, ben, ek, d, yul, noodle, su, e s u d n a d o r u c h u k san, dan, card, lul, click, ha, ee, ha, ju, se, yor.